어, 어떻게 해야되지? 빨리 나 피가 왜 이래 <웃음>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케다닐거에요 저다닐거에요아이 뭐암? 나 떴다 또... <웃음> 바로 니가 <네가> 와. <웃음> <웃음> 고사소가지지 <고상수 같아. 웃음> 진짜 고사할 진짜 고사할게. <웃음> 아. 이거 못하니. 아, 야, 이안 이리... 돼! <웃음> 오. 아. <웃음> <오. 웃음> 아이씨! <웃음> 이거. <아이씨> <웃음> <웃음> 이거차원으로 아이 펑너 내밀거지? 아이 너 내밀거지? 아하하 누가 아사아리나스 어? 아니 이게 왜 맞아? 뭐래요? 아니, 아니 이게 왜 맞았냐? 아이씨 끈잡고 있어요 No. No. 아니, 이게 왜안 나? 어, 씨. 어. 와우, No! No! No! n 가 없네. 아니 e 소 s a w 지 어어오어오어오어 오오오 어